이태국성 여러분들, 김희미입니다. <웃음> 오늘은 스토커즈 콜라보 니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. 게다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까지 기획되어 있습니다. 기대되죠? 저희 첫 번째 콜라보 니트를 많은 분들께서 애정해주셨고 구매를 못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담백한 니트를 만드는 폴브레이크와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1-2 콜라보라고 말할게요. 비슷한 실루엣의 카라 형식 니트이지만 FW 시즌에 맞춰서 원사 디테일 컬러를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미리 공지해드리는 점은 이번 출시되는 니트들은 전색 상추 리오더 예정에 없습니다. 제대로 된 니트 리뷰는 판매 전 영상을 한번 제대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한 설명 먼저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스. 코로나가 아직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는 제한된 인원에서 세 타임으로 나눠서 9월 2일 어데케이드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9월 3일 저녁 8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될 저희 니트를 미리 입어보실 수도 있고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1인당 컬러별 한장 구매 가능하신데요. 뭐 저를 음, 설득하시면 한 컬러 정도는 두 개까지 커플이시라면은 음, 그건 안될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보여주세요. 날 설득해봐요. 구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먼길 와주시는 만큼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스토커즈 오프라인 굿즈도 드리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떠들진 못하겠지만 어드케이드 측에서 들고 나가실 수 있는 음료와 음식을 준비해주신다고 하네요. 저희랑 놀다 보면 방 떨어지실 수도 있고 기빨리실 수도 있고. <웃음> 자세한 오프라인 이벤트 신청 방법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나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. Stockers. 이번에 진행되는 콜라보 니트는 기존에 진행했었던 카라 니트를 FW 시즌에 맞춰서 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해봤는데요 SS 시즌 진행했던 니트는 면이었다면 FW 시즌에 맞춰서 100% 슈퍼파인 메리노 울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컬러 무난한 색상 두 가지 스틸 그레이와 워시드 인디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레이 컬러감은 정말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느낌으로 히끗티끗 멜란지 원사로 포근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네이비 컬러감은 좀 흔하지 않은 네이비 컬러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빠진 네이비, 인디고 컬러감으로 네이비지만 유니크한 색상이에요. 그리고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컬러 포인트 스토커즈 그린 컬러로 제가 FW 트렌드에서 예쁘게 봤었던 터쿠아즈, 옥색, 청록빛이 도는 컬러감이지만 피크티크 멜란지 느낌을 맛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. 카라 형식의 니트이지만 FW 시즌에 맞춰서 원소와 동일한 컬러감으로 천연 너트 장추를 염색해서 달아줬습니다. 전체적으로 세미오버, 살짝 루즈하게 나온 실루엣으로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입으실 수 있는 니트랍니다. 스즈 자,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콜라보 1-2 진행 소식을 알렸는데요. 저는 사실 오프라인 이벤트가 엄청 엄청 기대가 됩니다. 나도 그대들을 보고 싶었다고. 저희 스토커즈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기획할 예정이니까요. 그럼 저희 첫 콜라보 오프라인 이벤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.